아, 뭐야, 헤이커딘인데? 지금 점화가 있거든요. 오, 와, 좀못 맞췄어. 하지만 그럴 줄 알고 돌려 들고 왔죠. 유튜브 곧만 명이에요. 아. 유튜브 그거에 뭐냐 Q&A 한번 찍어야 되는데 만명 찍으면 딱 거기서부터 모집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Q&A를 모아서 답변하도록 할게 라젠티어에서 클레드의 제일 큰 강점 깡스펙 그니까 러 간단하게 비유를 하면 봐봐 칼과 총이 있어 근데 총은 조립하고 총알을 넣고 장전한 다음에 조준해서 사격까지 해야 돼요 근데 칼은 그냥 쥐고 날 붙이로만 거기로만 쓱 그으면 돼 근데 봐봐 저 티어에서 저 티어라는 거는 자기가 그런 그 지식이 없다는 거야 그런 절차적 지식이나 도구에 대한 사용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없는 거잖아 그런 상태에서 칼을 쓰는 게더 쉬울까 아니면 총을 쓰는 게더 쉬울까 칼을 쓰는게 훨씬 쉽죠 그러니까 클레드는 깡스펙이 높아서 처음에 입문하기가 좋아 챔프가 조금 스킬 못맞추고 조금 실수하고 좀 맞아도 데미지를 들어가도 별로 타격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입문하기 좋아 근데 고티어로 가면 갈수록 그 한계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저티어에서 강점을 짜면 가장 그런거고 고티어에서는 아무래도 궁 변수밖에 없지 이제 약간 카밀 같은 건 총이라고 하는데 할줄쓸줄 줄 알면 칼을 무조건 이겨. 그니까 카밀은 이제 조립하고 총알 넣고 장전하고 쓸 줄만 알면 칼을 무조건 이겨. 칼이 다가오기 전에. 근데 그거할줄 모르면 칼한테 그냥 아무 것도 못하고 설려요. 오 <목소리> 티어에서 클레드 대체법? 그거지. 떨어졌을 때안 태워주게 뒷무빙 하지 하들. 키스 타이밍에 뒷무빙하면서 격각제. 그니까저 티어는 그런 걸안 해. 클레드가 떨어진다 그럼 바로 앞으로 들어가. 근데 고티어는 체구간 가잖아? 탈각 절대 안줘요 진짜 어떻게든 안줄라 그래 어떻게든 큐피하라 그러고 큐막 플래시로 피하기도 하고 그래 경험담이에요 입, 입. 아 그리고 저 다음주면 드디어 유튜브 스트리밍 정지 풀리거든요 티모티 라봉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와 목소리 좋은 척 지진다 진짜 아, 나도 저거 할수 있음 말로 고맙습니다 아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그 목소리 시청자 딱딱한다고? 미터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뭐야! 페이커님인데? 탑페이커님인데 야! 탑페이커님이잖아 이거 미드 가래네 야 이거는 이거는 안되겠다 이건 영광의 날이다 형들 이커형 맞지? 하이돈부시 맞네 위아패밀리 저게 그거잖아 SKT 옛날 그거잖아 가봅시다 우리 페이커형 한번 시원하게 가봅시다 아, 근데, 맞아. 쓰리 껀느님 탐망 가잖아. 아, 캠프 아니, 미드 캠프이겠네. 아, 근데, 원래, 적장에 대한 예의는 뭔지 알아요? 갑옷을 제대로 챙겨 입고, 마음을 다잡으며 만나자마자 킬 던지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킬 던지는 거예요. 아. <웃음> 미년 다섯 어, 스킨 예쁘다. 클레드저 어, 저거 안 만들어주나? 지금. 깽뿌리 아니네 실망딱 보니까 여기다 까비 아 성탄을 더 맞음 손에 아, 근데, 아, 갱플인 줄 알았는데. 가렌즈으좀 도란 검 들고 왔지. 아, 근데 점화구나. 조심해야겠는데. 야, 잠깐만. 아, 이거 쏠기 따위 박제 당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아이, 쓰리 건들. 아이고, 이거 형님. 박제각 박 세게 보시네. 아이고 이거 점화 들고 온거 보니까 솔게 따가지고 딱 박제할 각 나왔는데 이거 허허 허허, 허허 서운해요 형님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되다고요 가겠다. 박제 안 당하기 위한 몸부림 보통 이렇게 잘 안가는데 보여주는 부분 와우 좋아요 아무리 페이커 형님이라도 저런 영계는 더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당인대전 서로 박제빵이라고? 훗 그럼 이겼네 아 근데 여기도 그거네 여기 강키님이네 우리 원제도 강키님 맞나? 강, 강승현님 해설 강승현 해설 보스 오래타이밍에 들어오나? 여기, 까비. 대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지르면서 먹는 거예요. 그냥 슬쩍슬쩍 슬쩍 먹는 겁니다, 이거. 즐겨 한척 하면서. 와우. 와우! 오, 분이 좋아졌는데, 형? 무슨 깨달음이 있었나? 무빙이 좋아졌는데 엄청? 저번 만날 때랑 차원이 다른데? 아 나랑 듀할때좀 저렇게 해주지 포기해야되나? 제가 집을 갔다 왔기 때문에 투도란이라서 했죠? 와 이렇게 아이형이꽉 물었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이기지 라인전 용랩 타이밍 다이에나가 다이브를 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도랑검 음. 병? 음. 이거만 노워드라 한번 해볼까? 이거 가차저점기 때문에 라인좀하면 되요 도랑검 아드 박으러 갈까? <웃음> 페이커님. 그렇구만. 전패스에요. 이것만 먹고 갈게요. 이것도 먹어도 돼요? 나이스. 여기, 이거 가랭 미하기 때문에. 벌써 갑시다. 와드만 좀봐가지고 저기 그냥 고수야 지금 고수 앙아 근데 테이커 님이 이 구간에 있는 것도 좀 신기한데? 안 그래? 아썩꿀에 있다 <웃음> 아니다, 나에매가 나 높은 것도 아니잖아. 내가 버스 여기 아, 이제 잘 피해, 어, 되게 잘 피해. 방금은 아예 다이브 가게 아니었어요. 좀 무리였어요. 아예 다이브, 다이브 가게 아니었어요. 그게 되면, 갱플이 사기지. 갱플이 공이 그렇게 딜이 1레비이안쎄요 전령? 어? 더블 빠짐. 아, 잠깐만. 정글 너무 는데 나이스. 아니, 근데 바드 더블 킬? 반칙. 어, 근데 뭐야? 미드 쏠깃한거 같은데? 갱받고? 공받고? 카우스 공만 받고 솔깃히 하는 것 같은데. 미니의 귀신 웃음. 미니언의 이 형, 챔피언만 조준키 안 쓰는구만. 주면 안 될까, 이거? 아우, 고마워라. 인가? 이거 침묵궁에 죽거든요 가야돼 이거 침묵궁에 죽어요 내가 맞아봐서 맞아 알아 침묵궁 정화에 점화에 딱 죽어 가린클레드 상성은 클레드가 살짝 유리한데 시양 갈수록 가린이 이거 웃어요 근데 룬 점화 들고 오면 은 클레드 쪽에 답이 없어 그렇지? 천천히이라서텔 시간도 벌고 한 아, 번에 아, 불클 있음. 뽑아올까? 아, 아이고 딴데 보다가 다음 라인까지 섞으면 데프라인 아닐까? 아니네? 그러면 불클이 안 나오네 아 진짜 그러지 마요 아니잖아 오늘 위반인데 해야지. 세타한적 해야지 그럼 라인 밀어주겠지? 다 못먹네 원거리 뭐야 왜 이기는거 같다가 지지? 받아요 갔다와야지 대프라인 아니라서 가기 싫긴 한데 지금 안가면 평생 못갈것 같으니까 이번에 약간 노거드라 해가지고, 새로운 햄틀 만들어 보자, 형들. 아! 먹고. 너 철거 한 방. 이거 받고. 병님 먼저, 아우 먼저. 뭐차왕 여기. 근데 이거, 가렌도, 시간 가면 자기가 이기는 거 알아서 더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 아래도 시간가면 지금 자기가 이기는 줄 알기 때문에 또 점화가 있어서 아 방금 궁 지켰으면 죽었다 이정도면 찍혀도 안죽거든요 패시브 벗어 나이스 아 근데 너무 살린다 확실한거 아니면 아예 안하네 아파요 진짜 개아파요 제발 저에게 자비를 지금 점화가 있거든요 와우 못맞혔어 하지만 그럴줄 알고 돌격히 들고 왔죠 점화 들고 와서 그래 가렌이 점화 들고 오면 클레드가 섣불리 못해요 떨어지면 바로 죽기 때문에 왜왜왜왜또 화났어 우리 정글 왜 화났어 보여주나? 아길이 안들어간다 이게 근본차인가? 우선 예측했잖아 되나 이거? 먹어라 <목소리> <목소리> 형들 뭔가, 이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바닥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 나 이런 걸로 막, 따따사 해뭐 이런 거 있어. 아니, 형들이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더 이상해. 적응이 안 돼. 형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서운한데? 상대 정글 1AP라, 무럭무럭 자는 거 좀, 불평인데? 과연 얘네가 칠수 있을까? 아 근데 어떻게 너무 오래 붙었다 아니 이런건 좀 돌아 아 한타가 안되네 이거 내가 무쌍 찍을 수 있는데 나 쿨감 40% 채웠어요 해야될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내 쿨감이 중요할 것 같아 딜이 내가 많이 안넣어주면 애매해 이거? 약간 투표약? 약간 이거 25%에 맡겨맡기는거예요 게임은 저거 원딜한 터지면 원딜 죽어 사타에 저거 치명 터지면 아 잊질 못하네 이거 안돼 아 파이터 죽으면 의미 없는데 아 그냥 이거 너무 체급 차이가 난다 거들 갈걸 불클 이게 거드라 딜에 불클 다 묻는데 보통 갈걸 약간 후회 안돼 와 이것마저도 한 명이 데려가 근데 미녀 나프스 와 진짜 왜일절 더하니 주면 못 이긴다 아오 나이스 여기서 이거 올리면 진짜 개오바긴 한데 아니야 그래도 이거 필요해 내가 볼게 불... 불클 이거 다 묻혀야돼 이거 비벼되거든 자꾸 좀 갱플 다이애나 이 가렌이 셋이서 비비는데 그거 동시에 불클 묻힐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그래 아예 티아면 있어야돼 이건 클레드는 거들랑 안가면 안 돼요 이거 와 이제 존나 떼네 이거 이제 어 뭐, 왜이렇게 세요? 아 레드무스 들였구나 다음 침묵에 죽기 때문에 아템 뭐야 나보다 잘 떴잖아 가랭 그렇게 망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망하진 않았는데 사실 그렇게 흔한건 아니었는데 야, 붙읍시다 이거 먼저 하는거 같으니까 상대가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궁왜 이거 레전드인데? 아 이거 너무 못 싸웠잖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짜장인간적으로 와. 아지네 잘했는데 파트 까비 아 근데 딜이 너무 없었어 어 뭐야 내 자운스 안녕하세요 가 ả m ơn, 또 h ô t i